여기는 서울 코엑스 여기저기 책을 든 사람들이 잔뜩 여기에 서점이 있나요? 대형 출판사부터 이북, 개인 출판사, 그리고 해외 출판사에서 다양한 책을 만나고 어른도 아이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약 300개사, 900부스 이상이 참여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 박람회 없는 책 빼고 다 있는 2019 서울국제도서전 속으로 고고고! 여기는 책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장르별 책을 출판하는 민음사 출판사. 세계문학 전집도 출판하는 곳이군요. 여기 책들은 서점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 또 반갑네요. 뭐 온라인 서점에서 다양하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네, 하지만 네. 책을 만드는 또다니가. 사람과 홍보하는 사람과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 아닐까 하고 있어요. 미림사 어, 안에는 여러 가지 출판사가 있는데요. 어, 그 안에 황금 가지라는 출판사에서는 브릿지라는 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에한해서뽑기 어, 이벤트라거나 뭐 이주년 사우를 드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더 쿨하면 알만한 세계문학전집도 좋지만 다양한 신간도 읽어보고 소장하고 싶으실 텐데요. 당단장님 혹시 이번 신간 중 강력 추천하실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추 어, 추천하고 싶은 출판사의 책은 민음사 출판그룹 안에 한미동 안에서 출간된 호흡으로 탐나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제주도에 있는 유기견에 대한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무는 게 주운 게 죽다 살아난 개들의 이야기를 고사히 보살... 뒤하는이 <웃음>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파양 유기 동물 안락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보호구로 탐라 생활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사랑하는 당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다양한 책과 굿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아시아 독립 출판사를 모아모아 아시아 독립 출판 페어도 열었습니다. 그중 활발한 활동 중인 독립 출판사 텍스트 컨텍스트 부스를 구경해볼까요? 어, 텍스트 컨텍스트는 어, 그림책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출판사예요.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만들고 싶었던 책을 만드는 게일 순이고 사후에 이제 이윤을 추구한다던가 다른 것들이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저 SNS로 좀 많이 봐서 알고 있었는데 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때문에 책 많이 좋아하는 것책 내용을 보지도 않고 멀리서부터 표지만 보고 웃으면서 달려오시는 이 책은 김승현 작가의 두 번째 날개 양품전입니다. 항상 의지하는 강아지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 모음집입니다. 평범한 책을 질렸다면 독립출판 부스를 찾아가 개성 넘치는 독립출판 도서를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한자들이 가득 가득 써져 있는 책들 하늘천 따지 만 알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는 단출판사 우리는 국가관 그래서 우리의 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해외 출판사도 초청 다양한 원서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대만쪽이나 중국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들게 됐어요. 일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열, 카테고리별로 그냥 분류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별로 어떤 것이 잘 나가는지 어떤 책 종류가 잘 나가는지에 관해서 출판사들이 이런 책이 있다 이런 책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더 특색이 있어요 네 다양한 원서들을 직접 구경하고 현지 직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부스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부스들이 있는 서울국제도서전 자칭 타칭 책 덕후라면 빠질 수 없겠죠? 아니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죠? 정성 우 배우님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우성? 정우성요? 이 무려 정우성 배우가 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정우성 배우가,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고 오늘 또 이렇게 저습니다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오늘은 어, 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을 주제로 강연을 네, 했습니다. 어, 이, 이 때마쳐 정우성 씨가 관련된 책을 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내용과 그 난민 행보대사도 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정에 의한 그런 도움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재건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아. 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 지금 보호받고 있는 이 국가에서 자유롭으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의 어떤 네.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감사니다 네. 네. <웃음> 강연이 끝나고 난뒤 뉴스로만 접하던 그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한강작가, 김상욱 물리학자, 유정필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들어봐야겠죠? 갑자기 이 주방은 뭐죠? 포스트, 파스타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내신 어, 밀리셰프 어, 님을 모시고 어, 토크 및 요리 시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도서전에서 요리라니요? 이번 도서전에서는 책과 요리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주제를 오픈 키친을 통해 독자들과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오징어 먹물도 마트 가면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먹물도 좀 넣어서 오징어 먹물 파스타도 만들고, 그 취향껏 좀 베리에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요리 시연이 끝났으니 시식을 해봐야겠죠? 안주요잘 안쪽으로... 아, 어울릴 것, 것 같은데,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믿고 먹는 셰프님, 얼마나 맛있게요? 간단 메뉴들인데, 좀 새로... 은 재료들로 그 조합을 직접 셰프님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재미있었고 그걸 직접 먹어보니까 어 집에서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독특한 식재료와 레시피를 담아놓은 쿡북도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셰프님의 레시피를 책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외에도 작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작가사인회와 공연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즐기다 가세요.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스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곳 재밌어요. 무엇이 재밌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분자요리 만들기라는 것인데요. 그 우리가 흔히 개구리알이나 캐비알 만들기 아니면 오오주머니 만들기 같이 초등학교 과빠서에서 나오는 실험을 잠깐 이 현장에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분자 요리를 따라하고 있는데요. 우와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요. 무슨 생각도 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딱딱하게 느껴졌던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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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지식도, 지식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과학체험이 많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어른들까지 다들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패드를 통해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이 움직이니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윙스의 <목소리> 장점은 모든 친구들이 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도 누락되는 친구들 없이 모든 친구들이 어, 수업에 참여를 할수 있고 선생님한테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아니, 아니, 이게 뭔가요? 패드로 움직이니 화면에서 네. 눈이 내리기 시작는데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어른도 이렇게 재미있는데 이제 부모의 입장이나 네. 선생님 입장에 네. 생각했을 때 아이들, 네. 특히 이제 좀 네. 저학년 아이들 TV TV 영어 수 있는데요. 학습에 초기 단계인 아이들한 아, 네, 네, 이렇게 공부하니 재미도 짱짱, 영어도 수수. 빙스는 현재 지금 중국 신동방이라는 커다란 교육회사에서 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도 베트남. 올해 9월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른들도 아이들도 좋아하니 해외에서 완이 찾고 있고 빙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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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책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이군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과정을 안다면 아이 책한권의 가치가 얼마나 더 큰가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직접 책을 만듦으로 해서 책에 대한 애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정성껏 책을 만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재밌는 내용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 좋은 경험된것 같아요. 책도 만들고 그 내용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우리 꼬마 작가님들 너무 힘들었어요. 찔지러워 찔러지러워. 찔러지러워. 찔러지러워. 찔러고 난리 났어요. 찔러지러워. 이게 뭐예요. 찔러지 뭐 없었어요. 네. 네. 네. 술 먹는 것도 약간 힘들어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라든가 끝에 접혀지는 종이 느낌, 그리고 인쇄되어 있는 모철의느낌이라던가 뭐 색감, 시각적인 자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한 문화가 완성이 됐을 때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책이 지루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곳. 서울국제도서전으로 놀러오세요.